동물에 대해서 소개해줄거야 오늘, 오늘 오늘은 무슨 동물을 볼거야? 오늘은 사춘유 중에서도 수단 플레이스 미자그라는 친구를 볼거야 어디있어? 이가 아, 한번 데리고 와볼게 짠짠 오늘 우리가 볼 친구는 이 친구야 아. 와우 얘는 뭐 먹어? 얘는 콩츄 콩틀 애벌레를 먹는데 애벌레가 이름이 쿠퍼미라드라고 해. 앤들 마사르 주 네. 이 없나? 만져데 오, 뚝들뚝들 아, 움직여. 좋 아, 좋아. 매끈매끈. 이걸 먹는데. 그런데 오늘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굶지 네.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를 먹을게. 네. 이제. 뭐야 그래, 먹을까? 에볼라. 아, 오늘은 배가 부르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걸 먹는다는 건알고 다음에 주자. 이런 애벌레를 먹는 친구래. 이 친구 한번 만져봐. 어떤지. 왓츠 갈츠래. 왓츠 갈츠는 이 친구는 이렇게 딱딱한 가보들이 을것 같은 도마뱀이네배 만져봐도 돼요? 계속 만져보고 싶구나. 자, 얘도 한번 만져보세요. 배는 어때요? 아, 얘는 아주아주 말컹말컹 하구나. 손에 올려가지고 대 아, 얘는 발톱이 좀 날카로우니까 선생님 도와줄게~ 자, 어때~ 네. 근데 꼬리가 길어요. 어드밀러도 꼬리도 안 길어~ 어때~ 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도와요~ 얘는? 남자와 여자 부분이 좀힘드니까 부모가 다음에 알게 되면 얘기해줄게. 네. 음,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대. 친구는, 어? 너처럼 눈도 있어. 코코넌도 있구나. 그 다음에? 눈은 <목구멍도> 어, 여기 밑에 있어. 입도 있구나. 어? 그런데 눈, 코, 입. 뭐가 없지? 어. 아, 비. 비가 없구나. 어? 이거 안다 고... 여기 구멍이 뚫린게 도마뱀 길에, 우와 도마뱀 기도 있네 발가락은 여기 니까 여기 여기 어, 발가락도 있대 어, 이런 음, 작다 우리보다 발... 완전 작아 그러네 유리발하고 도마뱀하고 발을 발을 맞춰보자 짠이모손도 맞춰보자 짠 이거 손인데 아 미안해 이게 인데아 그랬구나 우리는 손이니까 손이랑 맞춰보자 자, 오마뱀손는 요만하고 유리손는 요만하고 선생님도 요만하네! 우와, 우와! 근데 얘 손톱이 손톱도. 응 손톱도 좀. 근데 날카로워. 그치 얘는 아주 딱딱한 돌멩이 틈에 산데 그래서 돌멩이 틈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톱이 좋아요. 어느 나라에 살아요 얘는 아프리카라는 나라 중에서도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산데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수단 플레이트 두자드라. 그럼 얘 언제 죽어요? 어, 얘는 한 보통 한1 0년 정도 사는데 얘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몰라서 이번에 이모가 잘 얘기해줄 수가 없네. 와, 어, 얘는 뭐가 두지 두지 떨어져? 그 뭘까? 어? 뭐지? 이게 뭘까? 이거 뭐예요? 얘는 이렇게 탈피라고 해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어 탈피를 어?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크고 있나 봐 오. 근데 옷을 벗으면 얇아지잖아 어? 그렇지만 얘가 맛있는 걸 냠냠냠 먹고 다시 튼튼한 몸이 되니까 다시 표기가 뜨거워진 나 우리가 오늘 보는 친구는 이렇게 생긴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였대 어 만져도 돼이 친구는 아주아주 아주 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은 친구였대 이 친구는 우리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를 만나려면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